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웃음>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시는 사역이 서로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율법이 페르다인처럼 내려왔어요. 페르다임 전통. 주범, 하나의 오래된 사고방식, 예, 또 틀, 뭐 보통 그런 뜻인데, 예,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듣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전통처럼 굳어지고, 내 안에서 화석처럼 굳어졌어요. 하나의 틀이 되고, 그 틀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배척하고 큰 심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적인 그 틀에 과감하게 주님은 도전하셨어요 근데 왜 어떻게 그렇게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율법이라든지 하나의 그 종교적인 패러다임을 도전할 수 없었는데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도전하시느냐?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자기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가난해도 굶어 죽어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철수까지 지키고 그렇습니다. 굶어서 죽는 한이 있어도 그들은 지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틀에 과감하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도전하시게 됐느냐. 주님은 늘 하나님의 신 성령께,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님께 감동을 하셨거든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할수 없는 것을 시도할 수 있고요. 성령의 자유가 생겨요. 믿습니까? 네. 그러면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자유가 없으면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화석처럼 굳어지고 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통이 되어버려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고 준수하고 지키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틀을 뛰어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신을 주의 성신을 부어주시니까 정통 유대인들 대체사자들에게 강력하게 외치잖아요 그러면 너희들 죽는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들이 성전에 나온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 내면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과거의 백성도, 현재의 백성도, 미래의 백성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것도, 열방에 대한 종족이나 민족이나 세상의 지도자들도 그 나라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고, 그 지도자에 대한 매뉴얼이 있고 그 나라에 대한 모든 숙제를 다 가져오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설교했죠. 설교했던 어떤 경우의 수라는 것이 있어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특별한 방법으로 인간이 교만을 꺾으세요 믿습니까 수학에도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항상 공식을 통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답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보면 구약적인 말씀을 읽고 듣고 보면 율법이 죄 많은 사람이 지은 죄를 다뤘어요. 율법이 죄를 다뤘어. 그러나 항상 뭔가 빠진 것과 뭔가 부족함이 부족함을 느껴요. 율법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있을 때인데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지으면 이런 양이나 염소나 죄물들을 통해서 너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어떻게요? 긍정적으로 사는 것보다 소극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만나면 야죄안 지었어? 만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이밀면서 죄 지었어, 안 지었어?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몸으로. 그러니까 어떻게요?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뛰어넘는 거 율법을 뛰어넘어 네. 율법의 약한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틀에 과감하게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두사도를 부르시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전입니다 네. 정말로 불안무식한 사람들 정통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저 평범하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순전히 몸으로 녹아다 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틀을 지키려고 하면 불편한 거야 왜 어떤 격식이 있거든요 격식에서 의복을 갖춰 입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데 머리에 띠를 띠고 여호와께 성결이란 이 타이틀이 있는 예? 이것을 띠고 손목에도 옷에도 응? 그러면서 팍 몸을 흔들면서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절차와 그 모든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나세는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더니 마음껏 만나버리네 사람을 죄인이든 죄인 아니든 바리새이든 대제사이든 아무나 만나 다 만나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사도 하나의 틀로 전락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가요 지금이 천국에 침묵당하는 때잖아요 무슨 사람의 영혼이 남종과 유종과 어린아이들과 어린 어른을할것 없이 남종과 종정 상관없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다 감동이 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왜? 신랑이 왔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야지 그러나 신랑이 죽고 나서 그때는 이제 금식하고 슬퍼해야 되겠죠 신랑 뺏길 날려고 하니까 지금은 무슨 시대냐? 질적으로 내가 변화되는 시대예요 생빛 조각이 되는 시대예요 새로운 포도주가 되는 시대라고 지금이야. 왜? 성령 시대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거야. 열 받으셨어요. 노아 노아 때 그렇게 하나님 물로 심판을 했건만, 하나님 이열 받으신 거야.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변화가 되겠느냐? 물로 심판을 해도 안 돼요. 나중에는 불로 심판할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해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살수 있었지만 물고기들살수 없을 도로 물고기도 살수 없을 정도로 내가 심판해버리겠다. 하나님의 철저하고 완벽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 심판의 날, 심판의 날이 무슨 날이냐? 여호와의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너희들 때문에, 인간들 때문에 짐승과 들짐승, 날짐승, 바다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들 거치게 하는 것, 악인들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까지 다 한꺼번에 심판해 버린다 지면에서 싹멸절 시켜버린다 쓰레기 뜸이로 만들어서 없애 버린다 는 그래서 완벽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의 이유는 뭐냐 왜 심판을 받느냐 유다의 왕족과 지도자들이 끌어들이는 몇 가지 죄가 있었어요 첫째 우상 우상이었요자 여러분 그 우상이 바신을 숨기는 우상이에요 바신바신은 한마디로 편한 세상을 요구하는 거예요내 몸이 편하게 살자 우리 가정에 편하게 살자 그저 돈만 있으면 다 편해 돈만 있으면 다편해 이게 바 사상이에요 바 사상 그 말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임이 뭐냐면 거짓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들어 굳이 철회하기도 할 필요가 있느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굳이 날밤새어서부르짖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영적으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불로 샤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찌보다 불로 샤워 받는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 사상이 있고, 발 사상이 있는 가운데 그 말의 미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발이 좋다는 거야. 세상은 편하고 편한 게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편한 게 얼마나 좋은데요. 우리 사모님은 안방에서 자는데, 나는 거실에서 자요. 거실에서 내가 뉴스를 보다가... 보다가 안방에 들어가기 귀찮아서 요 근데 그게 포릇이 됐어요 또 나는 또 신경쓸 일이 너무 많으니까 졸다가 잠자다 잠깐 깨면 보통 잠을 자는데 3시간 정도 들어가요 3시간 동안 눈 감고 엎치락뒤치락 잠을 아무리 못 자도 엎치락뒤치락 하고 아프리카에서 돈 보내 달라고 그러네 우간다에서 교회 짓다가 중간에서 멈췄다 그러네 또 어디서 에 오라고 그러네 어디 집 해달라고 그러네 여기저기 여기저기 여기저기 교회 일과 성도 일과 또 지구 촌에 있는 일들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 성전 이전하고 이런 일만 성도들의 일만 있으면 괜찮은데 사역이 이미 너무 알려져서또 세계 방방곡곡에 여러 군데서 문자가 오잖아요 목사님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주님도 아닌데 예. 주님은 그때그때마다 엎드리고 낮아지고 기도할 때 이끌어 가세요 예. 음.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너희는 완전히 잔연하게 박살나야 돼 너희들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까지 죽는다 너희들 때문에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예. 여러분 아까 기도할 때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해놓고 성전에서 엎드려서 1,000번째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감동하셨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1,000번째를 드리면서 늘 기도하는거야. 어느 대통령이, 어느 나라 왕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을, 주변의 나라에는 전염병이나 운역이나 많은 병이 생겨도 이스라엘에는 감히 넘어지 못해. 경계선이. 쳐져 있어요. 이 경계선이 무너져버린 거야 이제 지금은 바이러스도 모든 전염병들도. 자 여러분 닭고기 많이 못 먹을 때가 있었죠 우리. 뭐 때문에? 조류독감 때문에 조류독감. 또 돼지고기도 못 먹을 때가 있었어요. 왜? 돼지콜레라. 돼지콜레라. 또 소도 못 먹을 때 있었어요. 광우병. 아프리카의 저 아프리카 저 케냐에 갔더니 우리가 응원하는 김정희 선교사님이잖아요 누구죠? 그안찬아 선교사님 김정희 선교사님 감리교 아프리카 케냐에 마사이족에 가면 거기 마사이족의 대부야 대부 유명해요 그래서 안찬아 선교사님을 모르면 간첩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됐는데 거기 가서 더 너무 배가 고프고 배가 고프고 고기를 먹고 싶어서 고기를 뭐, 못먹으면적가 너무 오래 됐어요 아 그러니까 또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하면서 고기를 원하네 그래서 그 김정희 선교사님이 가면서 보니까 소가 몇 마리가 죽어있는 거야 그래서 그 소를 어떻게 살점만잘 오려가지고 집에 와서 어, 볶아 먹고 구워 먹고 막 그랬어요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의 광우병에 걸렸어요 그 사모님이 안찬우 송교사님은 해가 강렬하게 내리쬐는데 햇빛을 차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그 숲에서 교회를 짓고 집을 짓고 송교사님이니까 그러면서 원주민들 형들 보금전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야. 햇빛이 일사광선이 강력하게 내렸지 니까 코가 피부암이 생겨서 코가 막쏘고가는거예요 고름나고 짐물 나고 침물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이걸 치료하려고 집에 있으면 이게 더고 곰고 그 햇빛에 나가서 집을 고치고 성전을 짓고 막 원주민 성교사 역을 하면 이게 또 재발이 안 되고 낫고 희한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역설적인 은혜를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겉모습은 고난이요 겉모습은 연단인데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유지시켜요 믿습니까 우리 그걸 알아야 돼. 요 역설에 익숙해져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음. 형벌의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고 그러면 형벌을 하는 형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바빌론에 가서 70년이 차면 너희들을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베스트는 우상 숭배한 그죄 때문에 바빌론에 가서 70년 동안 우상의 모든 중독을 다뽑아버려야요 첫째, 발신함. 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인데 어느 한 순간부터 거짓 거짓 거짓 선지자이 되는 거예요. 왜? 편한 삶이 전부다, 축복이 전부다, 복이 전부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다 바빌론다 끌려갑니다. 바빌론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집니다. 다니엘, 한나니아, 미사엘, 학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막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연단받으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난이지만 속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사는 치명적인 죄가 있어야, 그게 뭐냐? 태양신 숭배예요. 태양신. 태양과 별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럴 숭신을 경배하는 거예요. 지붕이 올라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숨기냐면, 숨기냐면, 운명자들이죠 운명자들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그냥 가나 보다 나는 가난하게 살아나 보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세한탄하고 신세타령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다 뭐든지 할수 있다 뭐든지 할수 있다 그래고 아무거나 막 주워서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와 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기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으면 좋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총명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 세범 다니엘이 1장 8절에 뜻을 정해서 기도를 했다니까 다니엘이 예. 다시 말하면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확실한 사람은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돼요. 같이 합시다. 목적이 나를 새롭게 한다. 할렐루야. 나는 가난하지만, 우리 부모는 우상숭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게 힘주시면 나는 점핑할 수 있다. 점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냥 남을 핍박하고 초로하고 남을 악하게 하면서 운명을 바꾸는 게 아니고 사기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믿습니까? 아,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다리 그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도 부르고 위급할 때는 하나님 부르다가 조금 나아지면 말감 우상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그 특징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천국에 들어갈 때 쉽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전 구원밖에 원한다면 좁은 문으로 가야 돼요. 지금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잖아요. 좋은 열매가 별로 없어. 나쁜 열매 맺는 거야. 자기 성질대로 다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믿는 신앙의 특징은 철저히 자신을 못 박는 거야 철저하게 주님 따라가야 돼요 아, 네. 여러분 광야 갈때 40대 이상 된 사람으로 오직 20대 이상 된 사람들로 가는데 그 중에 출애굽을 쓸때 오직 여호수와 누네 아들 여호수와 여분의 아들 칼렙 만 들어갔어요 자기 형제들 같이 출발했던 사람들은 막 죽는 거야. 죽어 나아 빠지는 거야. 20대 이상 되는 출발한 사람들이. 가면서 초특급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막 팍팍 다쓰러져다 쓰러져요. 다 쓰러져. 자기 자신은 십자가못 박지 않으니까 막 줄줄이 사탕으로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 하고 나는 가난에 들어가야지. 나는 적거꾸리 결혼당에 가야 돼. 나는 그곳에 가서 풍깃을 찾아야 되고 내 것을 꼭 확보해야 돼 그러려면 지금 자기 자신을 절대 못 받고 내 생각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감정대로 가지 않고 철저하게 주님 말씀을 자꾸 따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은혜스럽게 권면하고 긍정적인 권면하고 누가 부정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성도에서 누가 말하면 슉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돼 하나님이 심판하셔 그렇게 하면 안돼 우리 끊어져 우리안돼 우리 힘내자 전문으로 들어가자 전문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열매를 맺기면서도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주님 나라에 들어가지 좋지 않은 열매를 맺으면 찍혀서 불이 던진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남은 자야 우리는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셔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내 백성이 기도하지 않아서 믿음을 지키지 않아서 죽음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데 실제 뒤로는 이런 짓을 저질러는 거예요. 네 번째,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 이네 가지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배신을 수신하고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아요. 훈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대표성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나라를 대표하고 내가 가정을 대표하고 내가 교회를 대표하고 내가 열방의족속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시험 들면 나로 인해서 가족이 시험 들고 나로 인해서 교회에 피해가 되고 나로 인해서 나라에 피해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내가 삐딱하면 나로 인해서 짐승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삐딱하게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면 다 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팍 뒤집어 씌워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져서 심판에 대신에 사정거리가 있어요 사정거리 6.25 때 비행기가 폭격기가 폭탄 싣고 평양으로 막 오잖아요 평양으로 가면 밑에서 대공포를 쏘잖아요 포가 도달하는 사정거리가 있어요. 비행기는 포탄이 올라오는 사정거리보다 더 높은 데 올라가야 돼요. 높은 데 올라가서 폭탄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런데 폭탄을 떨어뜨리고 좀 정확하게 떨어뜨리려면 밑으로 좀더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 맞을 수 있는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그냥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저절한심판에사정거리 심판에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지금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가지고 지금 막 일으켜서 우리나라는 여유를 부렸단 말이에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관계 장관들과 지도자들이 여유를 드려요 우리나라는 의료 선진국이니까 심지어는 중국에서 한국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한국의 병원에 가서 그랬으면 내가 안 죽었을 때 이런 말이 돌 정도로 우리나라가 우려 손진국이고 외국에서 한국을 그렇게 인정했어요 근데 지금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를 차단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한국 사람 한국 관광객 들어오지 못한다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추방시켜 버려요 성지순례 여러 군데 다녀야 되는데 한 호텔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게 우리 신천지 박살나게도록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근데 신천지에서 중국 우한 지역에 자기들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만희 형이 그곳에 가서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죽었어 그러니까 그 신천지 거기 있던 중국사람들과 거기 갔던 사람들이 한국에서 장례지르는데 청도에 와서 장례지르고 대구 쪽에 가서 그러니까 와서 확 번져 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주의 날이고 보복의 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다 그러는데 이 남은 자들이 내가 남은 자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주주와 심판과 주님 백에 내게 안 왔다고 해서 내가 살아남았다고 해서 남은 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안에 감추어진 것이 있요 자기 안에 숨어있는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 자존심대로 내 기질대로 하는 거야 이게 우상숭배라니까요 왜? 나 때문에 애매한 짐승들이 죽는다 그랬거든요 오늘 말씀에 공중의 새들도 나 때문에 죽고 물속에 바닷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나로 인해서 죽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때문에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택한 백성들의 죄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태양신 숭배하고 바알 숭배하고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도 안 가진 이런 자들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까지 도매금으로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나한 사람이 중요하다 나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성이 있다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에요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며 하늘의 새들도 복을 받고 땅에 기어다니는 생물들도 복을 받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도 복을 받고 안 믿는 사람들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세균도 복을 받아요 바이러스도 복을 받아서 내 안에 안 좋은 음식들이 들어오면 이 음식들을 소화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면 이 세균이 부식하게 만들어서 돌연변이, 변이가 계속 변종이 만들어지면서 내 생명을 위급하고 경계선을 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염병이 생긴 거 아닙니까 DNA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몸에 면역체계가 안 듣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얘기 다 말했지만 아프리카 케냐에 그 김정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최초로 광우병 걸려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치료를 받았다 그래요. 정말 힘들게 치료 받았어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에다 낳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 광우병 걸리면요. 굳지도 못돼. 뼈가 부속부속 돼버려요 부서져버려, 그냥. 거치도 못해.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어디 TV에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소광우병 걸리니까, 산채로 그냥 갈아버리는 그 기계 속에 넣어버리더라고, 소가. 하면 다 그냥, 그, 뭐야, 저 쇠로 막그 맞물려서 막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리 구류같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산채로 그냥 넣어버려요, 그냥. 사람의 뼈가 부석부석하게 돼버려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엎드려, 겸손하고낮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사정거리가 조종이 가능합니다. 조절이 가능해요. 할렐루야. 미사일도 1000km 사정거리, 3000km, 5000km, 장거리 미사일, 이게 있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살면 사정 하나님이 심판의 정 거리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내가 영으로 살지 못하면 나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 심판의 사정 거리 안에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런 리이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막 하나님이 스트레스 받으신 것이 있다. 하나님을 답답하게 만드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누군가는 내가 남은 자는 아니지만 예. 죄 지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의인들보다 죄 지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창궐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떨 때는 한 사람의 의인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의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와! 불로 그냥 멸망시켜 버리고 싶은데 로시라고 하는 의인이 소동과 고무라에 있네. 근데 이 의인은 좀, 의인도 의인이지만 좀 답답해. 탁 생각으로, 마음으로 고민을 해. 동성년애 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는데, 속으로는 안타까워서, 자기는 그런 짓을 짓지 않지만, 안타까워 하는 거야. 속성이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하나님 멸망시키지는 않잖아. 또 산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조카로 우시 쏟은 거고무라 그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조금이라도 과거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열정이나 믿음이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과거의 하나님 앞에 혼신하고 열심히 충성했던 그런 면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터치해서 다시 새롭게 될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과거에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질 않아 무섭게 외껴야 되겠죠 과거에는 하나님께 혼신했는데 지금은 내가 헌신할 시간이 없어 왜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만음신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되는데 안붙잡혀요 하나님이 너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내놓 그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깨닫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응? 망해도 좋습니다 죽여도 좋습니다 막 아, 그렇게 하고 막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전 회복이 되는 사건 오늘 낮에 그런 얘기 했죠. 기독교는 변질되었다. 교회는 타락했다. 복만 이야기한다. 돈만 밝힌다. 나는 변질되었다. 택한 백성이 아니다. 너는 더이상 택한 백성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감각하면 하나님이 후 한숨을 쉬세요. 아니라니까 너내 자식 아니야 너내 백성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고 같이 버티고 울고 불고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엎드 회귀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때 진노 중에 궁유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절대 안심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천연병도 주관하시고 테러도 주관하시고 바이러스도 모든 재앙들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진짜 복수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또 괴롭히고 또 악하게 만들고 소문 퍼뜨리고 해치고 이게 아니고 자기를 괴롭히고 뒷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진짜 복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비참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전염병 하나 가지고 각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수상 이런 우두머리들이 의사들이 막 연구해도 이거 빨리빨리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때가 되면 이것이 경계선 밖으로 튀어나왔던 바이러스가 경계선으로 다 들어가게 돼요 왜 사람들이 칠 것, 고난다고 연단 받고 죽고 좀 깨달을 것 같다. 겸손하고 여러분, 시진핑이 보세요. 얼마나 거드름워요 이렇게 자기 나라 땅 넓은 거, 돈 많다, 힘 믿고 이렇게 하다가 개털 되지 않겠털 우리나라도 여여 부리다가 우리나라도 속수무책이에요. 하나님이 다 다루세요. 하나님이. 오늘. 율법으로 안되는거 성령의 불밖에 안되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잘 붙잡고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지 마시고 이제는 죽음의 경계선도 무너져서 언제 누가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라이금 깨닫게 하 주시고 자격이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